나는 못난다. 양을. 는지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는는거는 나는 나는 는 나는 는줍어하는거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서뿌듯해하는 거면은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 나는 나 나는 나는 는 나는 이는 나는 는는 동물이 그래서 내가 엄청 힘들게 찾은 거였어그 아, 동물이 왜 없냐면은 화성인 이랑 막 다른 동물들이 다 죽여 음 그래서 걔네들을 찾으려면 물 건너 산 건너 여러 개 건너서 무지개다리까지 건너면 살수 있어 무지개다리 건너면 죽었다는, 건너 죽었다는 건너 얘기들아 <웃음> <웃음> 안 돌아오는 아인데 그거는? 그님, <웃음> 안 돌아오는... <웃음> 님 <그님> 죽었다는 건데요? <웃음> 스테베터가 캐빈데 마프다가 양몇 마리를 참 놔주면 참 좋을 텐데 하얀색으로 꽁꽁다리 꽁꽁다. 아유, 어... 그 어... 숨만 쉬면 주작할 생각부터 아니, 저, 저 아주 그냥 <웃음> 네, 쿵, 노력을 쿵다리. 할 생각이 <웃음> 없어요 아주. 꽁꽁다리 꽁꽁다. <웃음> <웃음> 지금 재검토 <제공토> 중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드립 검토 중투 변호사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웃음> 어, 일단 넘어가보죠 <웃음> 아! 초록딱지 떨어졌습니다 예 집행유예입니다 자 그러면은 <웃음> 집행유예. 한번 꿍꿍따리 꿍꿍따 양을 찾아보도록 하죠 <웃음> 드립필터 드립 드립필터 아니 꿍꿍따리 꿍꿍따를 왜 했냐면 그.. 설명하지 마세요 피부가 들어오면 은 편집할 수 있도록 아 설명 들어왔습니다 <웃음> <자>. 드립 실패했어요 <웃음> 아.. 설명. 설명을.. 아자주구나니네 아니.. 나 음, 판단하려고 하지 말야겠군 실패한 드립의 대명사 바로 설명이거든요 <웃음> 아 이건 좀.. 아, 아, 심지어 집행 유예 기간이었거든요 <웃음> <웃음> 이 드립을 살리려면 도움구장이 필요하거든요 도움구장이 있어도 네. 의린 슈슈들은 이런 드립을 받아들이기엔 아직 부족하거든요 <웃음> 슈슈들이 봤을 때는 참그 곤란하거든요 요즘 MZ세대 의린 슈슈들은 MZ. 이런 거 참지 않거든요 집 앞에 또 나왔어 어 진짜? 잠깐만 이러고. 나 그럼 데미지 테스트나 해보자 그래 그래 우리 안 끼어들게 오케이 아까 어느 방향으로 쐈지 얘가? 아쟤 있구나 아 쟤네 쟤네는 나도 쉽게 죽일 순 있던데 오오 오, 좋아 아 거기 오 좋아 어? 5초 괜찮은데? 자 기다려봐 여기 왔다 텍사스 어디갔니? 어씨돌 던지나 나한테? 연비야 연비야 응? 나 여기 잠깐만 평탈으로 평탈으로 아, 아이씨 어 대어 대해 잘했다. 올라와 올라와. 근데 왜한 마리만 올라올까? 그러게 나머지 다 어디 갔어? 왜얘 여기 왜 있어? 양? 내가 데리러 가고 있었 또. 왜안 따라와? 너가 있으니까 안 따라오지. <웃음> 지금 너 보고 있잖아. 아니, 양도 반했네. <웃음> 그러게. 20대 여성들의 마음 좀 그만 훔쳐라. <웃음> 아 그럼 감사드립니다 계산장님. 이건 진심인데 너 케빈 형한테 월급 주면서 하지. 이번에 광고 찍은 거돈더 줬더니 정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돈이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광고비에 회식비야 이랬더니 오키이두 <웃음> 마리. 어? 야, 뭐야? 누가, 여기, 수박 자라가지고 야, 여기 수박 자라가지고양한 마리 나갔어! 뭐라 <웃음> 아니! 아, 굿쪽으로졌어 <웃음> 아니, 그럼, 따지게 해놔! 검사 누구야, 이거 관리 <웃음> <웃음> <웃음> 아, 뭐야! 야, 한펜 브레이크! 야, 한 펜, <웃음> 한이 한 무슨 일이야? <웃음> 아, 그치, <씨>, 개웃기네. <웃음> 어... 한펜 브레이크 꽉 잡았는데, 방금? <웃음> 어. 잠깐만 거기다 해놓으면 안돼 얘네들이 목초를 먹어야 된단 말이지? 아니 일단 임시로 넣어놓은 거긴 한데 양한 마리 어디 갔냐 그럼 또 내가 데려 아 여기 털 깎여서 여기 나와있네 어어 나 오케어 나가 어? 어? 아, 뛰어 여기 깔아줄게 일로와 일로 일로 일로 날라 쟤는 못 날아 어... 야 어, 와아아아 밀디고 도우면 어떡해 밀들 보면 <웃음> 아 그랬구나 아 밀들고 <웃음> 왔구나 아, 아 그랬구나 <웃음> 한 마리 더 데리고 올게. 오케이. 아 일단 아. 캐비나 그러면 은 네. 혹시 중요한 아이템 맞니? <웃음> 그 시간인가요? 내가 됐단다. 아 그러면 수박 먹기도 좀 아까우니까 뭐 이렇게 좀 선생님한테 좀 맡기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한테 맡겨두면 선생님이 다 돌려줄 거예요. 아 그런 거죠 선생님? 그럼요 그럼요. 제가 추석이나 명절 때마다. 엄마한테 돈을 아유, 줬는데 안 돌아온 기억이 있어서. 아유, 그런 선생님은 나쁜 짓 하지 않아요. 음. 그럼 저희 엄마가 나쁜 짓 했다는 건가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S Youth> 자 일단 케빈이한테 갑옷을 줬어요 근데 그거 입고 가면은 아이씨 왜안 빨라지는 건데 <웃음> 이왜안 아, 빨라지는 거냐고요 저는 왔다고 왔다고 잠만아왜 이렇게 베벅이니까 아, 30% 30%로 조절 30%로 조절 아 선생님 저 그래도 딴딴해요 저 풀카올이거든요 아. 죽어 죽어야 돼요 선생 선생님 미션하게 죽어야 돼요 아, 선생님 저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저다 뺏으래요 어저 학생들이 저다 아, 뺏는 거 아, 그렇게 아, 좋아 죽었다 죽었다.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아넌 이제 두자 죽었다 죽었다 아, 죽어 죽었다, <웃음>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너는 죽었다 씨 <웃음> 이씨 아 지금 능력은 진짜 세다. 이동기가 부대긴데 파워만 세 자, 일단 선생님 밥좀 먹고 라미 학생도 중요한 아이템이 있으면 집 상자에다 놓고 올래요? 아, 네 나한테 맡겨, <웃음> 라미야 싫어요 <웃음> 어차피 상자에 넣으면 내가 줄. 뺄 건데 왜 뭐가 싫어 아 <웃음> 정말 착한 어린이들이구나, 너네 선생님이 라미 야바위예요 <웃음> 야바이 <웃음> 그런 가면 안 돼요. 근뭐 네, 없어요. 철밖에 없다고요. 그거를 뺏어 가냐? <웃음> 철도 많은데. 됐다. 아 됐다. 선생님. 킥스 스매시 겨 드릴까요? 아, 네? 아, 아 <웃음> <웃음> 끝났네. 자, 여기 있어요. 시에너리니. 어, 좀비. 어, 아, 아, 잠깐 집에 아, 아, 아, 아, 아, 아. 집에 뭐서 뭐 하는 거니 너는? 아이 제가 좀비를 잡았습니다. 어? 저기 화성이 났어요. 잡아. 아, 직업 다른 거. 음. 좋아. 아, 라미 라미 어, 어, 어, 죽였다 <웃음> 어? 어? 둘다죽였다둘다죽였다 죽였다. <웃음> <둘다 죽였다. 웃음> 근데 라미가 세긴 세구나. 응. 이거 디트로이트 스매시로도 한 세네 방 해도 안 죽던데 잘. 선생님이 아무것도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직업을. 아니 이거 못 해요? 저거 진상인데. <웃음> <웃음> 아니 좀 어떻게 해봐요. 술 취했는데. <웃음> 아니 지금 내가 여기 지금 미션을 투자했는데. 트님 먼저 성공 시켜주고 줄수 있나요? 아 아니 그러면 그 후입금으로 하면 되지. 어 후입금 예 후불 처리 할게요. 믿음 사랑소망. 믿음 사랑소망. 사랑 어. 미싸소. 후불, 후불 어. 처리. 후불 처리. 근데 완료되면 꼭 해도 사실 <웃음> 선생님, 선생님. 저 진짜 능력 변경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에에에에에에에에 진짜 진심입니다. 어, 선생님. 저 건의할 게 있습니다. 뭐죠? 일단 알람이 능력 변경부터 하시죠. 어? 왜죠? 아. 내가 어. 어, 근데 능력 변경권이 3장밖에 없거든요. 음. 아, 이거 맞아요. 알람이 먼저 해야됩니다 나 능력 좋잖아 내가 잘 잡는데 일로 오세요 알람이 왜요? 일단은 투디 후불제였으니까 범이 내가 제일 잘 잡는데 2D 먼저 한장 일단 변경권 줄게요 한번 써봐 투디야너 원래 이레이저였잖아 이게 뭐야? 그거 뭐야? 윈드블레이드? 어? 바람이다 어, 날아다닐 것 같은 느낌?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어, 이것도 아프다 이것도 어, 아프다 이것도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바람 태풍 쓰는 애 있잖아 왜 그게 누군뎅 다른 학교 애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칭찬 스티커는 오늘 오페라 안 걸어준 한 팬이 아 감사합니다 어? 선생님 어? 어? 선생님 조교조교 어? 대신 조격 선생님이 시켰는데요? <웃음> 선생님! <웃음> 네. 저 쉬운 미션은 아니지만 얌전히 죽어줬잖아요 내가 제일 쉬운 미션 일단은 너는 능력부터 바꾸세요 <웃음> <웃음> 아 궁금하다 근데 해봐 뭐로 됐어? 이거 이게 풀 카울? 어? <웃음> 리프 라쿠. 라쿠. <웃음> 너 내가 된 거야. 아, 아 너무 싫어. 야, 두벅 두벅 놀리더니 <웃음> 네가 두벅이 됐네. 아! 일단 그러면은 남은 간장 줘. 줘줘 줘, 줘. 사이코패스 벌어준 연비 열장 오늘 가지고 있는 거 50장 다 뿌릴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저 너는 따가지가 없으니까 벌점 선생님 <웃음> <웃음> 나 능력 뭐요? 나 능력 나 능력 또 바꿔 나 능력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내가 바꿔야 돼자 라미 일곱 장 후불제 해주신 우리 투디어리1열장 나는 나는 나는 상점 빵점 세 장. 선생님 한 페니 한 장. 제일 <웃음> 믿겼어 세... 심지어 나 들어왔는데. 어. 어,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다 한 장씩 더 줄게요 어, 어, 어. 한페널리랑 캐빈 어. 어린이 그리고 능력은 어. 선생님이 쓸 거예요. 아니 안돼. 어. 아, 네. 또 보기 싫어요. 어. <웃음> 이거 뭐지? 뭐야? 헬스 커테인 파이어원 얘 이름은 어디 뜨지? 그 캐릭터 이름은 아... 알... 우와! 저거 뭐야? 저거 그거다! 그 적군이 쓰는 불 있어 왜 어? 아, 지가 어 내가 다는데? 추스로 타는데? 나 힐플레임 할때 나한테 그거 붙었었는데 야 이거 다비 같은데 다비? 우와 아 아니 어. 내가 아프면 어떻게 근데 그러게 <웃음> 불쓰 애들 불면역인데 원래? 선생님 그거 지금다 하셨어요? 17개 남았어요 그거 다 지급하셔야 컨텐츠 끝난다고 합니다 아, 아.. 다 지급해야? 그러면 자, 그러면은 나머지 랜덤이에요 많이... 여러분 멍저먹는 아 사람 인자 아나 음 아,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 나 때린 사람 눈 큰이야 7개 먹었어 먹었어 이비 먹었어 야야야 빨리 써 빨리 써 빨리 써 빨리 써 빨리 써 으아악 빨리 써. 다빈은 설정상 불이 너무 센데 냉체질이라 자기도 화상 입는데 아.. 미치 <웃음> <웃음> <웃음> 아, 뭔 이런 <이럴>, 쓸데없는. 갑자기 <웃음> 헬플레임 화염창 붙어 있더라. 음. 아, 재밌네. 아무튼 다 했지? 아, 나빴다. 펜이 너. 왜요? 나이메트안 때려서... 돼서. 뜨... 나는 너 주려고 부츠까지 만들었는데 <웃음> 너는 아, 나를 때려 가지고 칭찬 스티커를 못 먹게 막아. 아니, 태풍 누가 쓸까 봐. 누나 밀어 놓 거예요. 태풍 와, 밖으로 나가라고. 아, 진짜 얼척이 <웃음> 없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왜 1점만 들어나냐? <웃음> 나안 올라가는데, 아까 죽어서 그런가? 안 쓰고 죽어서? 아, 그런가 보다.